저청구아이가 어, 마치 키카갑 같았죠?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당서부의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... 네.